What's up, bro? Long time no see, right? Hey, bro? m u h e y Mr. Cha? w h a 가 s up, b r 제 I'm going t 이 go to the store. This is the store. This is the store. This is the 이 t o 이 e This is the s h e <웃음> 미스터 이프로 <차이> <웃음> 저도 이제 오늘 촬영할 줄 모르고 이제 샤워를 안 하고 와가지고 너무 상태가 지저분해서 이미지 보호상 저도 이제 일종의 연예인니까 아닌가 아니죠 사실. 이거 진짜 이거 진심으로 편집했어요. <웃음> 자. 공장에서 오늘 이제 두명 작업하기로 했고요. 확실하게 담고 오겠습니다. 오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뭐 일종의 제작 아니겠어요. 제작 노래방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드럼통이 에코 서비스가 굉장히 지원이 잘 됩니다. 내 모습이 일하나 사실 이제 저희가 하우지 님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어서요. 컨셉이 김장이에요. 메인 소재가 약간 이제 배트맨이거든요. 이제 하우지 님이 배트맨을 하시고 제가 이제 캣운원 역할을 이제 맡게 돼서 둘이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한번 옮겨볼까요? 모델 음악 깔아주면서 딱 위로 올려주세요 플루시야 딱하면서딱 음악 알죠? 부급? <웃음> <웃음> 야 멋있다! 이야 <웃음> 멋지다! 박현진! <웃음> 언제 쪼고난 <적고 웃음> 아주 큰일 났다 아주 그냥 이거 무겁네요. 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야. 응? <웃음> 한, 거의 뭐 현장 나가는 느낌이죠? 감독님이 이제 친인척 분 중에 이제 공장을 또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공간을 대여를 해주셔서 사전 답사겸짐 옮기려고 미리 이제 왔습니다. 아, 예, 아, 예. <웃음> <웃음> 뭐 네, 선배 네, 저는 감독님 친척 중에 한 명이고요. 공장 컨셉에 이번 뮤직비디오를 촬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마치또 저희가 또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촬영물이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네요. <웃음> 지금 혹시 필 아크릴 나올 수 있나요? <웃음> 아, 아, 네, 아, 창호요. 키티 <웃음> 아크릴. 잘 돼서 또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잘될수 있기를 바라 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저희가 나아가는 길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길목마다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고민이 많았는데 공우부랑 형님께 진심으로 정진 감사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공우님 사랑합니다. 내일 만나면 말 편하게 해주십시오. 공우님 사랑합니다. <웃음> 내일 이제 하우스님 만나고 뮤비 촬영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풀입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하우님수하요 <웃음> 일단은 그래도 뭐 자기소개도 시키고 싶지 않아? 자기소개... <웃음>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자... 영상에서 소개 나오는데 너무, 너무 심상하지 <웃음> 않아요? 뭐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우주입니다. 이런 거 너무 심상하잖아요. 너무 신인 아이돌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네. 그냥 편하게 내가 하우주님이랑 얘기하면서 나오는 그 정보가 담기면 그게 하우주님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 거니까 아. 하우주님도 그게 편하지 않으세요? 아, 네, 네. 어, m b t i 제가 맞춰볼까요? 뭐 아, 네. 다 맞추더라고요. 네. <웃음>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너 이거지 이러면서 아, 진짜 다 맞추더라고요. 부담이 되는 애가 아 에프피네 아 맞습니다 오한 <웃음> 명도 틀린 적이 없어아요저 <웃음> 약간 운명을 안 밝히는 게 음악을 하는 것도 친구한테 딱히 알리질 않아가지고 아 주변 사람들테 제가 소식을 모르는 제 동창들까지 음. 저의 소식을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요번에 아 저희 영상 뜨면 어떡해요? <웃음> 하우스님, 라인 들었지만 제가 하우스님한테 제라이를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맞춰보기 그런 걸로... 네 1차. 지금도 알아듣게. 사실 정황상으로 네. 차가 일단 티볼리시고 파트업을 네, 그렇죠. 시작하시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군대랑 대학 문제가 끝났다는... 네. 오, 오, 굉장히, 굉장히, <웃음>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세 대학 문제가 끝나셨고, 이제 차를 살 정도의 경제력이 있으시다면 20대 후반부터 시작을 해야대후 것부터 시작을 한다. 28에서 33 30, 30, 사이가 30, 아닐까? 오, 되게, <웃음> 아, 굉장히 논리적으로 아, 닮으신 분이 제 지인 중인데, 아, 예, 예. 그분 나이가 29. 29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단 닮았으니까 2 9을로 일단 찍고, 아 그분이 좀 닮으셨나요? 저랑? 네, 굉장히 혼남이시겠네요 어네 <웃음> 1차 추측은 29로 하니다 1차 추측 2다 영어 좀 되세요? 영어는 아니고 일본어가 안돼아 아, 영어가 아, 아니에요 일본어가 네. 근데 제가 네. 일본어가 안 돼서 아 그럼 영어는 알아듣기만 합니다 그럼 영어로 한번 살짝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오 슈프 오 슈프 아이 에이 여보 아아가 가요? 아이 아 아파이 땡큐 o o d 음음 아하 어..웨어 투 한국말 할까요 이제? <웃음> 아, 네. 배드맨이 네. 배트맨을 모토로 쓰기 시작했던 게 아니래요 그냥 배드맨을 썼는데 그 배드맨이 네, 라임이 맞아가지고 배트맨이랑 배드맨 에, 의에 배트맨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네. 신기하잖아요 다크 나이트 보면좀 느낀 게 배트맨을 되게 좀 배드맨으로 좀 몰잖아요 네네네 네, 네. 잡아야 된다 법법 완전 무겁잖아 근데 법법 그 라임 하나하나가 아저 진짜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재미가 없네요 아아아 아버지님이 아,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또 약간 좀 이렇게 또 형식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 노잼의 비가 또 흐릅니다 원래 제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 한금 멘트 재미없었어요. <웃음> 일단은 지금 그러면은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시나리오 뜰때 한번 하고 갈까요? 이 신이 좀 그려지시죠. 아, 저랑 네. 같이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리면서 좀 가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또각 그 신이 먼저 나오고, 네. 그러면... 어떤 액팅을 취하고 계시면 되냐면 그냥 수갑을 차고 책상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기대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돼요. 그럼 동전으로 정할래? 앞면이 나오게 했으에 뒷면이가 많이 걸리고 콜?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오투님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반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하우지님 이제 제가 우지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지한테 아까 집에서 그 서사 촬영 끝나고 물어봤죠 반말하면서 하는 거 혹시 괜찮냐고 근데 우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남은 작업은 말 편하게 하면서 말 편하게. 어 우지야 내 이름 만 불러줘 어? <웃음> 어? 기억이 <웃음> 우지야? 아우야아 아니야, 엠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명 가수분들 오해하시면안 됩니다. <웃음> 저희 지금 반말 우리 지금 반말하기로 했잖 아, 죄송해. 촬영 현장에 왔어? 어때 아, 좀 <웃음> 현장에 와 보니까 소감이 어때? 생각보다 조금 조용럽 생각보다. 그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긴장했어. 아까 집에 있을 때 완전 편했인데 어. 어. 긴장이 현장 오니까 현장 나오면 사실 아무래도 분위기가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현장은 그렇게 긴장이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 그래도 이제 그럴 때물한잔 물한 먹으면 또 도움이 될 거야. 어 이거 이제 뭐뭐 망했다.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웃음> 스케치 코미디에 소질이 없나봐. 인터뷰 하자고 했는데 이런 게 주야? 책상 닦자. 일부러 조명 아니면 여기서 좀어어보 괜찮네.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손전보여거 <웃음> 뭐 <찍는 거야>? 지금 <웃음> 아 그런가? 어? 아유, 말이 많야먹어라고먹어 <웃음> <웃음> 들어보자어 아, 그 느낌 어땠어떻나 어떻게 어떻게 어 쉽지 않네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아게 어떻게 서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게어게 <웃음> 어때? 우지 어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힘들 것 같은데요? <웃음> 앞으로 <웃음> 나이 맞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줄까? 나이 맞추기 컨텐츠에 <웃음> 참가할 사람들 파이팅 <웃음> 무료로 뮤직비디오 은 건데 너무 부탁을 부탁드립니감사하고다 전혀 아쉽지 않은데 아쉽네 요지 <웃음> 지금 나이 맞추기 그거밖에 지금 <웃음> 아, 이게 집중이 거기에만 가있습니다 아무튼 육소 나나를 기약하자. Okay.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사랑다사랑한다 아, 사 아, 사랑한다 마무리 합니 사랑합니다. 아, 사 아, 사랑합니다. Okay, okay, 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틀린랑합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